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 대결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 하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어, 황철순 선수. 뭐. 안녕하세요. 저 네, 알죠? 아, 어 예예. <웃음> 예. 어. 어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 어. 예, 박근호 선수. 어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블케이집에 있는 박근호 선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디빌딩 <웃음>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헤비급 신예. 박근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피트니스의 왕 황철순 선수를 상대로 방어전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 제가 침입자인가요? 어 아, 저희 보디빌딩 팬들 입장에서는 좀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침입자라고 아, 예. 보기엔 그렇고요. 아,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가 가만히 놀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아 황철순 피트니스니까 아뭐 보디빌더한테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월드클래스 피트네서는요 웬만한 보디빌더보다 좋습니다. 아 <목> 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빌더들 다 붙어 이씨 뭐야 <목소리> 빌더 다 나와 나와 박근우 선수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홍철수 선수는 피트네서라고 불리지만은 몸의 수준이나 볼륨이나 이런 완성도 면에서는 거의 오픈 보디빌더 못지 않다고 오. 생각합니다. 어 사실상 이 지금 이승철 클래식에서 이두 선수의 대결이 음. 갑작스럽게 이어졌는데 흥문에 이제 뭐 황철순 선수가 미리 이제 사전에 시합을 다 준비를 하고 본인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보디빌더 중에서 최고의 신인 박구누 선수를 상대로 밑작업을 쳐서 What? 시합을 누가, 미리 준비. 주... <웃음> 네, 어. 밑작업을 쳐서 이제 시합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어.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지? 음. 제 SNS만 잘 봐도 최근에 바로 어제까지의 몸상태도 여러분들 다 나왔을 테고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몸이 바뀐 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믿자 그런 야비야 아... 그럴 거면 뭐하러 대단해 나와. 그럴 거면 이승철이랑 붙지 내가. 아, 야. 아 여기 또 누가 어우, 홍콩 씨. 포로로 야. 야. 11만 9천 원. 9천 원. 와, 감사합니다. 야.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 회철순 선수의 갑작스런 시즌 응원합니다. 항상. 저는 이런 지금 뭐 후원 채팅 요저가 박근우 선수 훈련비로 다 지원하겠습니다. 와. 자, 보디빌딩에는 7가지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자, 1번 포즈. 어, 황철순 네. 선수 이길 수 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번 포즈는 제가 아니요라고 답변합니다. 아, 아, 1번 포즈 아니요. 아, 2번 포즈 건너뛰고, 네. 3번 사이드 체스트 포즈, 예, 측면 두께감을 보여주는 네. 포즈죠? 예라고 예, 답변합니다. 황철순 선수의 3번 포즈 또 굉장히 장점인 <웃음> 가슴 근육을 보여주는 포즈인데 어, 3번 포즈는 박근우 선수가 예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 이제 보디빌딩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웃음> 자백 더블 바이셉스 4번 포즈는 죄송하지만 <웃음> 예 박근호 <나> 또... 어? <웃음> 보여주는 게 많았는데 <웃음> 아... 3번 포즈부터 제가 설명을 좀 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사번 포즈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보는 분이 판단을 할수 있잖아. 4번 포즈도 예. 일단 답변은 예라고 들어요. <웃음> 일단 백 포즈에서 하체가 제가 또 장점이기 때문에 쉽게 지진 않죠. 아백 포즈에서 하체. 네. 아, 황철수 선수 좀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아 저는 보디빌딩 예. 1 번부터 7 번까지 규정 포즈요. 예. 어, 하나도 이길 자신은 없어요. 사실. 다리는 항상 제출이돼 있고 천면 그러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이 대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작스럽게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찰나에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야 다음 거부터 다 붙어 이승철도 붙어. 햄버거 no! 어, 이승철. <웃음> <계속>? 하지 말고. <웃음> 그두 선수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이 100%라 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65% 준비 되셨습니다. 아, 네. 그럼 시합 당일날에는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을지? 85% 이상. 어. 황철순 선수는 혹시? 저는 한 65%? 아, 네. 아 65%?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사실은 춤을 추는 보디빌더잖아요. 항상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경기 보기 짧은 그 삼각팬티를 입고 춤을 췄었는데, 어, 삼각팬티 입고 다리 벌리고 춤을 추니까 너무 추워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나한테는 그때 당시 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근데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라는 명목 하에는 무조건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 해서 다리를 채우고 내년에 한번 준비해보자. 예. 이런 시기여, 시기에 갑자기 또 이제 대회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확실히 전에보다는 나은 컨디션은 나올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 그럼 내년쯤이면 좀더 발전된 황철수 네, 내년에는 선수. 내년에는 이승철 불러오려고요아박근호 <웃음> 선수 이제 리저널을 뛰셨는데 올해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 올해 제가 9월에 있는 시합을 목표로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말씀하시는. 네. 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쫙이 이제 이승철 클래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IFBB 프로로스의 목표가 네.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 박철순 선수한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IFBB 프로 선수로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갈 생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프로를 못 따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사업하고 뭐 유튜브하고 저렇게 한다고 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IFBB 프로 선수요. 과거에 저랑 경기 붙어서 저는 그선수들 이기면 이겨봤지 저는 지금의 프로 선수들한테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마음먹으면 딸수 있어요. 그 하지만 프로가 되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라걸 알기 때문에 그 IFBB 프로가 됐을 때 정해지는 대안 사항이 저랑은 안 맞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를 따버리면 은 지금같이 리저널이나 그 외에 다른 지역 대회들이 분명히또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처럼 또 꺼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을 살리려면 실력자들이 많이 남아서 공존해 주면서 경쟁을 해 줘야지 저는 이 예하대회에 남아서 아마추어로서 좀더 흥행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와 이거는 어,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호 선수의 정말 현실적인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박근호 선수가 정말 숨은 보석? 보석이라는 거는 먼지만 털어내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해준 거 아닙니까? <웃음> 우유는 하울링하면 우유 2만원 직감 갑니다. 이런 걸 네가 읽어줘야 돼. 아, 예. 지금부터 네가 읽어줘야 돼, 이런 걸. 어, 우유 하울링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혈순이 형이 있어서 지금의 피트니스가 있다. 라고 네.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런 이목이 없었다고 라 하면 은저 혼자 하다 말았겠죠 그냥. 서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냐 네 자신 있는 부위가 햄스트링이나 근근에제 자신이 햄스트링 둔근 되게 좋으시겠냐 네 아, 저도 자신있어요 아 그런 부 제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부위는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웃음> 날 마스크 벗고 경기하게 에 해주십시오 혹시 대회에 나가서 병풍 서고 오셨을 때 기분 어땠는지 또 1등을 해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 컨디션을 잘 조절을 못했어 가지고 야...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말한테 음.. 덩품 서붙이 됐어요 저 때부터 2등 아니면 1등밖에 안 해봐가지고 <웃음> 그럼 1등을 하고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네 저... 영... 저는 1등하고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많죠 어떤? 내가 스스로한테 만족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이번 대회 준비를 하는데 아 전보다도 노력이 덜했어 근데 그 대회 때 1등을 해버리면요 저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스스로한테 만족을 할수 있는 대회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 순위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근우 선수랑 붙는 게 1등하고 2등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 운동에 얼만큼 노력을 할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실험 무대를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아예 오. 프로 아, 김민수 선수 에. 응원하러 오겠다. 김민수 프로도 그날 직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시면 요 대한민국의 많은 프로 선수들이 그날 참관하러 을 오신다고 라 하니까 와,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좀 즐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보디빌딩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박근호가먹일래 도대체. 앞으로의 그런 플랜에 대해서 프로 선수가 돼서 오픈 무대에서 진짜 활약을 하는 게제 목표이거든요. 너좀 길게 해. 너. <웃음> 왜 자꾸 이거 근솔질 걱정하는 거 같아. 다짧아야 자꾸 아깝토. 앞으로는 좀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할수 있는 구도를 또 만들고 내년에는 이제 황철순 클래식이라는 한 정말 몇천 억 단위의 오우. 그런 어 경쟁 그 피를 걸고 한번 경기도 해 보고 싶고 내년에는 더 재밌는 이벤트. 그뭐 이승철 선수하고 또어 월전으로 해서 한번 볶고 <웃음> 붙고 어, 황철순을 이겨라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저 역시 더 발벗고 뛰면서 침체되어 있던 보디빌딩 시장의 재미와 어, 흥행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뭐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 대결, 황철순 대 박근우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